안녕하세요. 에일리니 뜰 부동산입니다. 요즘 대구 지역 곳곳에 재개발되는 곳이 많죠?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그중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첫 삽을 뜬 동대구 에일리니 뜰입니다. 동대구 에일리니 뜰은 동대구권에서도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입구의 자리에 있어 도심 뉴타운 스타트 단지로 관심이 뜨겁답니다. 지금 보시는 곳은 동대구 에일리니 뜰 107동 앞이에요. 107동 앞으로 차량 보출입구가 만들어지며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오른편에는 조경으로 꾸며질 예정이랍니다. 동대구 에일리넷들은 202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705세대 총 8개동, 지하 3층 지상, 23층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단지예요. 대부분 남동과 남서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동간 거리가 넓어 세대간 사생활 노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. 내부도 잠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곳은 추후에 보행 자출입구와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질 공간이에요. 아직은 일부 단지 입구 외벽 마무리 작업과 단지 내 조경을 만들기 위해 땅 고르기가 한창인듯 했어요. 단지 내부에는 사계절마다 다채롭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과 잔디마당, 진입광장 등 녹지공간이 풍성하게 조성되며 이뿐만 아니라 단지 바로 앞에는 기상대 기념공원이 맞닿아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 좋아요. 또한 입주민들의 체력 증진 및침묵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, 맘스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지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과 영유아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까지 마련된답니다. 백이동 앞으로 이동해 보았어요. 단지 앞에는 근린생활시설 건물도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단지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. 단지 주변 환경도 궁금해지는데 잠시 살펴볼까요? 103동 앞에는 신암1동 치안센터가 자리해 있으며, 107동 앞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있어 행정원부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, 동대구청과 KTX동대구역, 복합환승센터, 신세계백화점 등도 인접해 편리한 교통환경과 생활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부터 이시아폴리스까지 연결 예정인 엑스코선이 지나갈 예정으로 동대구 에일리넷들은 최대 수의 단지 중 하나로서 앞으로의 개발호재도 많은 곳이에요. 여기에 백일동과 백이동 사이 보행자 출입구를 기준으로 백일동 방향으로 이동시 경북대학교 캠퍼스가 자리에 있고 백이동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게 될 동부초등학교가 도보거리로 가깝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. 또한 단지 반경 50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이 없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앞서 보신 기상대 기념공원 뿐 아니라 신안공원과 선열공원 등 주변으로 녹지공간이 잘 조성되어 힐링 라이프를 즐기기 좋아요. 이상 동대구 에일리니들 현장과 주변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자세한 문의 및더 다양한 매물은 동대구 에일리니들 대표 부동산 에일리넷들 부동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053953-2140번으로 연락주세요.